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요, 제발. 진선한 판. 이게 들어가이걸왜못 잡냐? 프로토와. 쉽게 잡는데 이제 哎我。 쿠신? 아 쿠신은 어렵다 저번에 쿠신 솔직하게 칠카도 되게 잘 맞긴 했었는데 솔직하게 어메이징하게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크루토아가 모그가 진짜 잘 맞긴 하는데 와 모그 쿠신은 데꼬올 수가 없다 진심으로 요거 떨어뜨리고 모그 쿠신 데꼬 오면 벤치를 못 가긴 하는데 티보 크루토아 라이브 조금 약하다고 생각해서 TV로 오늘 바꿨습니다 뭐 이거 야, 이게 왜 들어가? 와, 이 단계 이어지네. <웃음> 안 되고요. 라이스 잡고. 아니, 이딴게왜 계속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이건 도대체 무슨 효과일까요? 진짜 어저께 모그를 써봤는데, 확실히, 어, 모그가 최상이에요. 진짜 겁나 잘 막아요. 진심으로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신. 모그 크루토 같은 경우야 잡아주지. I n t 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b e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 Baby let the light shine through If you believe it's true Baby won't you let the light shine through For you For you For you For you f you, for you. For you 아, 이런 게왜 들어 가? 아, 이게 왜 디디를 먹어? 아, 이런 게왜 들어가? 와, 이게 왜 들어? 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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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o u l be. Only because your stare won't ever let me